자 외래어 사용 금지입니다 영어, 중국어, 일본어, 기타 등등 다른 외국어 네, 요런 것만 사용 안 하면 된다 두 번째 규칙을 또 말씀드릴게요 보유, 명사는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과 대화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영어로 쓰신 분들이 많아요 심지, 닉네임, 한정이에요 아 그러면 포켓몬 이름은 되나요? 포켓몬 이름 안 됩니다 제가 외래어를 사용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단어를 말할 때마다 한 마리씩 사용 불가합니다 이거는 작년과 똑같은 규칙이에요 스무 마리당 구독권 서포터즈 다섯 개씩 뿌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4 0마리하면 10개겠죠? 네. 제가 원래 이거 하나당 하나씩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당 하나씩 하면은 이게 2,000원이야 그 2,000원 곱하기 40이라면은 어마어마하죠 가격이 나 하루 8만 2천원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포켓몬을 사용 불가능할 때 방송 종료다 네,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심지 여러분 오늘 아시겠죠? 아니 어, 저 포켓몬이라고 말했을 때 이거 룰렛을 돌립니다 자 룰렛을 돌렸을 때 야도란이 나왔죠? 이렇게 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룰렛에 있는 포켓몬들이 모두 사라지는 순간 방송이 종료된다는 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이스 좋은 어 포켓몬 어 주머니 괴물 자 심지 여러분 방 아, 계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? 아 마이크 꽂아있었구나. 아 잠깐만... <웃음> 자, 10분 단대서 3마리가 날아갔죠.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. 하지만 저는 자신 있어요. 왜냐면 이미 경력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한글날 특집에서 경험이 한번 있기 때문에 어려울 건 없다. 근데 저 10벌 건무기가 너무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죠? 안녕히 <웃음> 계세요. <알려주세요. 웃음> 저는 윌라인 갈 건, <웃음> 아, 어, 그만 말해. 아, 그만 말 시켜. 아, 머리가 너무 아파요. 저, 대딱지야. 고저거 이거 내 거야. 어, 나이스. 아, 나이스 나무 열매 잘 먹었고요. 내가 아직 괴령 남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약하다. <웃음> 나이스라고 했어요. <웃음> <웃음> 네, 육, 육수택이에요. 아니, 오늘 한 시간도 못할것 같은데? <웃음> 이거 위쪽에 특수 주머니 괴물이 나오면 먹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폭발 주먹 펴주고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말 안했어! 말안했다구 나! 집중합시다 이 빨간 주머니 괴물은 저에게 아무것도 안 된답니다 왜냐면 괴력 남자는 강력하기 때문에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개딱지짜 미안해 폭발 주먹과 어 안으로 싸우는 주먹 안 싸우는 주먹 안 싸줌. <웃음> 나이스자 이거 빠져주고 물질을 혼칠을 해줘야 <웃음> <웃음> 됩니다. 나 그냥 이거 밑바닥 원인데? 아아너 그거 또썼어요그말 하지 마. 자 조은이라는 아주 좋은 한국어가 있어. 이 오락의 어 주머니 괴물 연합이요. <웃음> 아 진짜 못하겠어. 야 저한테만 오시죠. 야 저한테만 오시죠. 어 노래가 아주 찰떡궁합인데 지금? 아 나이가 몇 살이더라? 아 내가 작년에 1년이 지났으니까 나이가 오늘 또한살더 먹었구나 아 그렇구나 아 도망가야겠다 하하하하 <웃음> 어, 진짜 너무 힘들다 <웃음> 어... 공을 넣을 수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모든 사람이 나를 조지고 있는데 어떻게 넣습니까? 도망가야지 자 역으로 줘 좀... 어? 쇠질개 개... 게... 수를 어 채우면 된답니다. 꽉꽉 채워서 아, 벌써 내가 다 먹었지. 어 아, 이상하다. 왜이공 개수가 나한테 너무나 다 들어올까? 어, 쇠질 개수 다 채웠는걸? 나 도망갑니다. 몸통 박치있어서 도망가고요. 평... 나이스! 야생 괴물 내 거야. 쇠질 개수 채우겠습니다. <웃음> 잠깐만, 이따가. 일단 카운팅해줘, 카운팅 이죠 <웃음> 카운팅. 어 망했네. 오늘. 내가 어떻게든 할거니까 기다려봐 내가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사람 아닌거 알잖아요 여러분 자 좋습니다 아주 좋은 나쁘지가 않은 평타 영화 아니에요 평범한 타격이 어떻게 영화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가속 가속 장치 써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열매 먹어주고 자또골 <웃음> 오늘 일찍 집에 들어갈것 같은데 어떡하지 저 이제 몇 마리 남았죠 아니 세분만 할게 임 끝날걸 아 <웃음> 진짜 적 여러분 원래 오락은 긴장감을 갖고 해야 잘 된다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러는 거다 자적히거 야생 포켓몬 아니 한판할 때마다 무슨 막 10개씩 사라져 망해버렸다 망해버렸다 자 말하지 말고 빨리 가자 자리 바꾸기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즐거운 게임을 야, 아니 그 머릿속에 그 많은 단어를 선택해서 고른 게그 단어냐? 어? 진짜 마지막인데? 여우 고르겠습니다, 구미요. 아니, 아직 모르는 겁니다. 아 맞다! 이거 안 했구나! 진입 물건! 그럼 이거는 다음에 할게요. 이거 못 했으니까 아예 다음 콘텐츠로 해버리자. 한 번만 봐줘! 나 진짜 한 번만 봐줘! 한 번만 봐줘! 지금부터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해서 머릿속에서 한 단계 거치고 마음속에서 거치고 말을 합니다. 자, 깨구락지 혼내주고 일단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게 조금 이상해질 겁니다. 그렇지만 괜찮아요. 아니야 이렇게 끝날 수 없어. 이렇게 끝날 수 없어. 아저몇판 했어요 지금 그럼? 야, 세 판도 못한거 아니야? 방송 종료 각을 잡은 게아니라 진짜 기억이 안 난다니까.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진짜. 예 좋아 이렇게 합시다. 자 이번 안에 말할 때마다 구독권 하나씩 더 뿌릴게요. 이렇게 해야 봐주지 않을까? 자세 번까지 하고요. 세번 이상 말하면 방송 끄겠습니다. 자, 어차피 이거 끝나면 방송은 꺼야돼. 자, 쓰리아웃째 <웃음> 아, 잠깐만 두번 말했는데? <웃음> 네, 한번 남았습니다. 한번 남았습니다. 자, 지금부터 단어로만 말을 한다. 더 이상 영어를 말하면 내 머리가 아프기 때문이고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단어로 소통을 한다. 자 기술을 써서 적들을 얼려 준다 적잔데 이거 그냥 적잔데 이거 아, <웃음> 자 야생에서 살고 있는 주머니 괴물들을 냠냠 쩝쩝 옴뇸뇽 해서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저같이 해보면은 이게 아주 힘들답니다 저는 이제 망한 것 같습니다 자 열매 소녀가 와서 저를 공격했지만 저는 간단하게 탈출 단추를 눌러서 도망을 쳤습니다 전기 해파리 잡아주고요 아주 나쁘지 않았죠?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잘 하고 있다 아 죽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우리 팀이 알아서 자, 힘내 여러분! <웃음> 저한테는 행복한 댓글로의 <웃음> 방송. 저는 외국어를 빼면은 전혀 말을 할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. 몰라, 나 이제 영어 다쓸 거야. 야, 달콤기. 어.